지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. 희미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. I'll be t h e f o u 할렐루야! 우리 힘차게.